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상 제품 같이 뜯어보면서 얘기도 해보고 겔레 뉴미도 해보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상 중에서는 짜잔 얼마 전에 출시한 넘버즈인의 오 플러스 어, 글루카치온 C 패드 앰플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침에 시간이 엄청 널널한 줄 알고서 진짜 천천히 준비를 했는데 헉, 알고 보니까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급하다 급해. 완전 빠르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번 주 내내 스케줄이 진짜 많은데 이 와중에 신상 제품을 또 찍고 싶어. <웃음> 그래가지고 짬을 내가지고 올령에서 제품도 구매를 해왔거든요. 그 제품도 소개를 해보면서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넘버즈인의 온천수 89% 미네랄 토너. 얘는 뭐 항상 제가 너무 너무 너무 잘 썼던 제품이니까 가볍게 써보도록 할게요. 쌍꺼풀 수술한 지 이제 한달 조금 안 됐거든요. 3주 정도 됐는데 붓기가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화려하게 할 걸. 너무 자연스럽게 해버렸다. 너무 내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던데 주변에서 다들 진짜 자연스럽겠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가지고 음, 만족스럽긴 합니다. 앰플은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앰플이거든요. 원래 이거는 마스크팩이랑 써주는데 저는 콜라겐 앰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세트로 써줬을 때 시너지가 더 좋은데 저는 앰플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앰플이랑 고주파 마사지기랑 같이 써주는데 오늘은 앰플만 단독으로도 써볼게요. 요즘에는 여름철이 조금 다가오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수딩, 수분, 선크림, 그리고 콜라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팩은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보여가지고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바이오디티리 하이드라 크림 써줄게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 때가 자꾸 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저는 앞에 이렇게 눈곱이랑 꼬무튀틱한 애들이 자꾸 껴가지고 아, 이렇게 쌍꺼풀을 해서 눈이 커져가지고 눈에 자꾸 눈곱이 끼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웃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원래는 이렇게 눈이 조금 작아졌다가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을 눈이 커져서 눈곱이 자꾸 끼는 건지 눈에 자꾸 뭐가 끼는 건지 눈에 뭐가 이렇게 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쌍꺼풀 부작용은 아닌 것 같고 눈이 커져가지고 불편해진 느낌이에요. <웃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은 토코보. 토코보 요즘 정말 정말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토코보 좋다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몰랑이 분들도 이거 진짜 잘 쓴다고 찐 간증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역시 토코보 나만 좋다고 느낀 게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신랑한테 보여주니까 신랑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거봐, 토코보 좋잖아 하면서. <웃음> 저는 특히나 스펀지로 발라줘서 그런지 선크림을 정말 듬뿍듬뿍 발라주는데, 이렇게 발라줘야지만 티도 좀덜 생기는 것 같고, 피부에도 듬뿍듬뿍 바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보고 라네즈 신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신상은 이번에 새로 나온 리뉴얼 제품이에요. 빠르게 구매를 해봤거든요. 기존의 네오 쿠션은 조금 텁텁하고 뭉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반에만 약간 쓰다가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 제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기존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해요. 클로저를 해서 돌아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얇아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코에 조금씩 건조한 거는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건성인 나한테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지성이나 약간 요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따로 모공 프라이머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드리는 것보다 약간 처음에 제가 밀어주듯이 발랐잖아요. 밀어주듯이 발라주고 그다음에 두드려주는 게 훨씬 더 밀착력은 높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코 부분이나 턱 부분 수정 화장할 때도 써보긴 했거든요. 수정 화장할 때는 완전 이게 강점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수정 화장할 때는 쏘쏘인 느낌이기는 합니다. 기존의 네오쿠션 대비하면 단점을 많이 보완한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피부 타입이 건조해서 그런지 여름에는 잘쓸것 같은데 다른 계절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은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프로페슬 뉴트럴 브라운 써줄게요.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상은 데이지크의 아몬드 바닐라 기획 세트고요. 출시하자마자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했어요. 브랜드에서 가끔 기획 세트로 섀도우 팔레트랑 네일 기획 세트 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젤네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네일 세트 너무 좋긴 하지만 잘안 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브러쉬를 기획세트로 내어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다시 오랜만에 약간 브라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이번에 핑키쉬한 섀도우 팔레트도 나왔고 블러셔도 출시했는데 를 저는 이렇게 조합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블러셔는 아몬드 바닐라 기획세트, 똑같은 같은 라인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오브제 느낌이죠? 그리고 베이지 컬러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출시되면 항상 고민도 안하고 구매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네 지난번에는 원블렌딩 이후로 너무 컬러감이나 컨셉이 점점 컨셉츄얼리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구매를 안하고 있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내 마음이 약간 흔드는 컨셉이 출시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베이지 컬러라서 딱히 뭔가 컬러감이 올라오는 느낌은 없고 그냥 톤만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조금 더 브라운 컬러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브라운 톤은 음영을 넣어주기에 나쁘지 않네. 약간 블렌딩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쌍꺼풀 라인 쪽에 색상을 올리니까 컬러가 확실히 보이는 느낌이죠. 가루날림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컬러는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옵니다. 언더라인 전체적으로 음영 깔끔하게 넣어주고 지금 아래 있는 이 컬러가 약간 펄 브라운 느낌이거든요? 사용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음... 펄브라운은 손으로 조금 넣어볼게요. 지금 쓰는 펄감이 브러쉬로 될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사걱사걱거리는 느낌이 손으로만 블렌딩이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살짝 손으로만 블렌딩 살짝 넣어주고 아래 가장 진한 컬러 이렇게 딱 음영 넣어주거나 아이라인 풀어주기에 딱 괜찮은 컬러죠?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니까 앞의 에 몽고주름이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앞쪽은 위아래를 전부 다 채워줄게요. 그다음에 뭔가를 쓰려고 하는데 다 애매한 약간 펄감이에요. 이것도 약간 펄이죠. 얘는 그나마 좀쓸것 같기도 하고 얘도 얘는 약간 쉬머한 펄이라서 쓸수 있겠네요. 얘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도 뭔가 애매한 약간 쉬머 펄이 많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약간 눈 위쪽에 음영감. 그리고 다시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피카소의 722거든요. 이걸로 애교살 라인 잡아주기 괜찮아가지고 제가 자주 애용을 합니다. 뭔가 이번 섀도우 팔레트 기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뭔가 음영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눈에 활용할 수 있는 컬러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음영을 넣을 수 있는 컬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이 약간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되는 느낌은 있어요. 눈 꼬리를 그래서 이거는 히로인 메이크 키스미 거거든요. 아이라이너를 쓸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라이너를 써가지고 조금 더 길게 빼줘야 되겠어. 이게 원래 섀도우 팔레트가 음영을 넣을 게 엄청 많으면 섀도우 팔레트 하나만으로 메이크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팔레트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잘 쓰는 095아이 더툴랩입니다. 군데군데 네몇 가닥만 붙여가지고 살짝 포인트만 넣어줄게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편집해주는 편집자 언니의 애기 돌잔치에 갔거든요. <웃음> 근데 그 편집자 해준 언니랑 엄청 오래되기도 했었고 애기가 너무 귀엽거든요. 완전 공주님이거든요, 공주님. 그 언니가 이제 요즘엔 돌잔치를 작게 하니까 언니가 진짜 친한 지인들만 몇명 부르고 소규모로 아담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을 많이 부르지 않은 거예요. 초청 받았다는 그 마음에 너무 신나가지고 갔는데 거의 다 가족분들이시고 언니의 지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끼리 모인 테이블이 별로 없었어요. <웃음> 우연히 언니의 대학교 지인분들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 이제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다가 이제 어떤 남자분께서 아. 그뭐 하시냐고 그래서 아 저는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아 저는 아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랑이요? 이래서 아니요 아 랑이요 그러니까 아 랑? 그래서 아네 아랑이요 그래서 아랑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어, 내 이름을 치고서는 엄청 당황을 하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왜지? 어, 네, 하고 같이 화면을 봤는데 첫 번째 썸네일이 쌍꺼풀 수술했어요 <웃음>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두 번째 썸네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막 이것이 화장빨이다 하고서는 화장 전후 사진, 엄청 심한 거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사진이 막 붓기, 붓기 영상 올라와 가지고 막 붓기 빠지고 있는 영상 보더니, 그 놈들이 되게 당황했어. 요 "이거 본인이시냐고?" <웃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 아 네, 저, 저예요. 그래서제 얼굴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세요? 그래서, 어, 네, 접니다. 어, 네, 아닌 것 같지만, 저 맞습니다. 그 앞에 계신 남자분이 엄청 당황하시길래 제가 어, 민망하실까봐 어, 제가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수다를 진짜 많이 떨고 민망해하실까봐 아, 제가 이렇게 화장 전후사주 올려가지고 화장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을 찍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 혹시 뭐 어떤 유튜브 보시냐고 했더니 뷰티는 안 보시죠? <웃음> 제가 민망하실까봐 아, 뷰티는 안 보시죠. 남자분들은 뷰티 안 보신다고 구독 안 눌러도 된다고 구독 눌러도 남자들은 아무도 안 본다고. 제가 괜히 민망해가지고 더 열심히 막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여자분들이나 비슷한 또래 애들한테는 제 영상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정말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과 갑자기 맞춰가지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줄 때는 가끔 헉떡 할 때는 가끔 있어요. <웃음> 내 영상을 갑자기 보신다고요? <웃음>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올리잖아요. 쌍꺼풀 수술한 것도 올리고 막 온갖 막 못난 영상들도 다 올리니까 어우 가끔 그렇게 보여줄 때는 저도 가끔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 두개 아래에 있는 컬러 섞어보도록 할게요. 아몬드 바닐라입니다. 이 컬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요 이거는 예전에 에뛰드 느낌 난다. 에뛰드에서 이렇게 쿠션 블러셔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블러셔가 더 괜찮네. 허어! 생각보다 엄청 뽀용뽀용하게 올라가면서 블루 처리된 듯한 느낌? 블러셔가 훨씬 더 괜찮네요.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로우 틴트 머츄어턴입니다 일단 간단하고 빠르게 했고 색깔을 조금 더 눌러줄 거예요. 얘는 클린의 리썸 베이지라는 컬러거든요. 항상 이렇게 컬러감이 올라올 때 제가 눌러주려고 쓰는 색깔인데 외곽 부분에다가 써주면 괜찮더라고요. 이런 글로시한 컬러랑도 잘 색감이 어우러져가지고 쓰기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